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k 입니다 네 물놀이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제품 하나는요 바로 카메라를 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방수팩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이 디카팩이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건데 제품 소개로 넘어가기 이전에 정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미러리스나 DSLR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핸드폰 카메라가 워낙에 좋아지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화질 좋은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 혹은 영상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필요한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방수 케이지를 사게 되면은 한 제품당 거의 100만원에서 몇 십만원 상당까지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방수 케이지까지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 옛날에 아직 핸드폰이 방수가 잘 안됐었을 때 물놀이 하러 갈때 많이 분들 이렇게 플라스틱 지퍼팩 같은 걸로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본적 있으실 거고 혹은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카메라용 지퍼팩입니다. 다른 기존 방수 케이지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10만원 내외의 가격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면 생각보다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디카팩 중에서도 가장 상위 기종인 WPS10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웬만한 dslr 기종은 다 호환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a7 m3 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다른 뭐 캐논 바디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백입니다 말 그대로 플라스틱 백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만 UV글라스로 되어있어가지고 선명한 영상 혹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지퍼팩인데 저같은 경우도 카메라 바디가 한대 200만원 렌즈까지 합하면 거의 400만원 가까이 육박하는 애를 이런 플라스틱 조가리에 맡기는 게 사실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발리 치앙마이 같은 곳에서 수영장이랑 바다에서 사용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제 카메라가 멀쩡히 작동하고 있는 걸 보면은 방수효과가 확실히 괜찮다는 거겠죠? 이 디카팩 제품 같은 경우는요 카메라 사이즈마다 조금씩 가격대도 다르고 모델명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카메라 모델에 맞춰서 이제 그 디카팩을 고르시면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려면 그냥 고프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어... 딱 말씀드리자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단점은 조금 더 뒤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제품 조금 디테일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퍼가 정말 많이 달려있어요 이게 방수가 돼야 되다 보니까 물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전자기기인데 이렇게 겹겹이 둘러서 지퍼를 한번 잠그고 여기서 한번더 잠그고 끼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럼 카메라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그 지퍼팩처럼 자, 이중으로 이렇게 지퍼팩이 가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에 스펀지가 있습니다. 이 스펀지는 뭘 하냐면 이 카메라 가 크기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조금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7 같은 경우는 렌즈랑 아래 카메라의 공간이 거의 없어. 그냥 일자로 쭉 가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은 아래에 공간이 남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높여서 맞춰주기 위한 스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필요한 모델이 있고 안 필요한 모델이 있어서 넣을지 말지는 자신의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가 장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를 쫙 빼서 여기 이제 UV 글라스를 채워 주시면 여기에 손가락을 넣는 구멍이 있어요 셔터를 이제 클릭을 할수 있는 건데 얘로 대부분의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로 전원을 키고 셔터를 누르고 뭐 그런 거를 할수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아래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줌, 줌 아우스를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물 속에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방수팩이 물만 아예 한 방울도 안 들어오게 하면은 제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다른 기능은 바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트랩 이걸 진짜 목에다 꼭 걸어야 되는 게 이게 물 안에 들어가면은 제 몸도 간기 있는데 이 카메라는 지 멋대로 둥둥 떠다닙니다 그럼 목에다가 꼭 걸어서 딱 해놔야지 어디로 안 가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디카팩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자 우선 이걸 지금까지 보시면서도 아휴... 그냥 고프로 쓰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화질이 고프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안에 어떤 카메라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점점 점점 계속 올라가요 더 좋은 렌즈를 끼면 낄수록 물 안에서 찍는 화질이 됐건 뭐 밖에서 찍는 화질이 됐건 정말 퀄리티가 짱이겠죠? 그리고 렌즈와 카메라가 교체가 가능하단 말은 즉슨 화각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렌즈 길이에 따라서 좀 제한 사항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특히 단렌즈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화각을 물안 혹은 물 밖에서 침수 걱정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장점은 사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고프로랑은 다릅니다 이것도 사실 고프로가 더 낫다, 이게 더 낫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사실 로우로 촬영을 하게 되면 다양한 색을 더 고프로보다 확실히 더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프로보다는 카메라로 촬영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화각도 고프로 화각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렌즈 교체가 가능한 이 디카팩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단점입니다. 단점은요 사실 좀 많아요. 하지만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진 한 장, 좋은 영상 클립 한 장면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긴 한데 첫 번째, 이게 뒤에 유리판이 플라스틱인지 뭔지 아무튼 이게 투명한 공간이 있는데 이게 반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느 각도에서는 아예 모니터가 안 보여요 디스플레이를 확인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 속에서 어좀 내가 지금 뭘 찍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이거는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필요해요 초심자들에게는 그냥 처음부터 잘 찍기는 조금 힘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익숙해지기 전에 좀 되게 거슬려요. 난잘 찍었다 생각했는데 아웃풋을 확인하고 보면은 잘안 나온 그런 경우가 정말 자주 발생하는 게이캡 자체가 렌즈 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와이드한 렌즈를 사용하거나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사진이 만들어져 버립다 구석탱이에 이 캡이 완전히 나와버리죠? 크랍을 하면 사실 상관이 없지만 크랍하는 거는 어쨌건 화소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얘를 끼우게 되면 아무래도 오디오가 좋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고프로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 물놀이 대비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 이템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디카팩은 솔직히 간단한 물놀이나 뭐 보트를 타고서 휴양지를 갔을 때 이제 사진으로 남긴다던가 영상으로 남긴다던가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뭐 나는 그냥 그 장면만 남기면 되고 딱히 고화질이거나 좋은 퀄리티의 필요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즘에 핸드폰 워낙에 좋잖아요 핸드폰으로 남기면 되기 때문에 필수 아이템은 아닙니다 단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은 이걸 꼭 쓰게 돼요 저도 사실 이게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졌다지만 카메라 못 이깁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미 DSLR 혹은 미러리스를 갖고 있는데 아 이번 물놀이 때이 카메라를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거를 갖고 가실 만해요 저는 조금 더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 보다는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 디카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면이 더 다양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여름 대비 아이템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필수는 아니지만 하나쯤은 갖고 싶은 이디카팩 제품.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